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치현수 이사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, 아, 제가 이거 다 있을 줄 알고 좀 찾아봤는데 별로 정리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우리가 강아지를 입양했을 때꼭 필요한 필수용품들. 저는 우선 첫 번째로 크레이트, 우리가 캔넬이라고 하죠.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. 특히 새끼 강아지 입양했을 때이 어렸을 때 교육을 시켜 놓으면 정말 유용해요 두 번째는 육각장입니다 육각장 네 육각장 뭐라고 하죠 이 펜스죠 펜스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육각장과 캔넬이 사실 다 필요해요 특히 애기들은 이게 뭐가 위험하고 뭐 괜찮은지 잘 모르, 모르고 호기심 많은 이. 새끼 강아지들이 아무거나 다 씹으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내가 잘 이렇게 맨 눈으로 관찰하지 못할 때는 이런 육각장 같은 곳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. 어 저는 좀 위험한 상황 아니면 내가 잘 지켜보지 못하는 상황에만 이 육각장 안에서 생활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너무 오랫동안 육각장 안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또세 번째, 어, 이 미국에서는 강아지 키우면 무조건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강과하고 있죠. 베이비 게이트. 개인적으로도 뭔가 이 공간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 공간들이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차단을 해놔야지 이게 되지 나중에 교육해야지 이게 훨씬 힘들어요. 네 번째, 뚜껑 있는 쓰레기통. 요즘은 뭐 거의 다 쓰레기통이 있긴 한데 이 뚜껑 있는 쓰레기통은 뚜껑이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강아지들이 넘어뜨릴수 없는 쓰레기통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먼 짓을 해도 열수 없는 쓰레기통을 말해요 분명히 호기심도 많고 또 식욕도 엄청 날 거고요 쓰레기통에서 뭔가 과자 아니면 우리가 뭐 음식물 쓰레기 중에 강아지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걸 넘어뜨리거나 가지고 놀면서 한번 잭팟이 터졌다 이게 진짜로 와이 안에서 너무 맛있는 게 있었다 라고 하면 나중에 호시탐탐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도 원천 차단을 하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장난감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그 에너지를 우리가 다 풀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계속 놀아주고 그럴 수도 없고 잘못 놀아주면 손이 장난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물었을 때만안돼막 이러면서 밀게 되면 이 손이 살아있는 것 같고 움직이고 재밌잖아요 그럼 이걸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을 물려고 하거나 발을 물려고 할때 올바른 장난감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고 튼튼한 그런 장난감들도 처음부터 많이 필요합니다.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. 그리고 사료, 당연히 필요하겠죠.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. 사료. 단, 중요합니다. 전 연령용 사료를 주면 안 돼요. 새끼 강아지들이 입양했을 땐전 연령용이 아닌 무조건 퍼피 사료로 급여해 주시고 꼭 뒷면을 확인해서 사료의 양을 결정하셔야 돼요. 특히, 대형견의 경우에는 퍼피 사료를 주지 않으면 나중에 골관절 질환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꼭 퍼피 사료를 주셔야 됩니다. 일곱 번째, 네, 간식입니다. 하, 이게 이제 논란이 많죠. 이빨이 나서 사료를 먹을 수 있는 순간부터 간식은 먹어도 돼요. 우리가 간식을 먹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간식을 줬을 때 사료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그래요. 그런데 교육이 더 중요해요. 올바르게 교육한다 공짜로 주는 간식은 절대 주지 마시고 교육적으로 간식을 준다면 이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어, 간식은 준비하셔야 돼요 여덟 번째 이것도 간과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네 트리 파우치 간식 주머니 강아지들 2개월만 넘어도 성경과 배우는 능력은 거의 비슷해요 절제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리고 아홉 번째 산책 줄과 하네스 아니면 목줄 이런 거 미리 구매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산책 연습도 해야 되지만 적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밥 먹을 때마다 하네스, 목줄, 그리고 산책줄을 채우고 먹이세요 그리고 밥을 다 먹으면 빼주세요 아기 때는 식욕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 먹는 게 최고거든요 밥 먹는 게 최고인데 밥 먹을 때마다 이거 차면 어떻게 돼요? 이거 찼을 때에 좋은 감정이 들까요? 나쁜 감정이 들까요? 좋은 감정이 들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. 그래서 아 우리 지금 산책 안할 거니까 지금 안 사놔도 돼. 가 아니라 이때부터 적응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. 열 번째, 빗질하거나 발톱 깎거나 이런 것들 그루밍 툴이라고 하죠. 이런 것들도 미리 구매하셔서 적응해 주셔야 돼요. 어, 나중에 사지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처음부터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끼 강아지 입양하기 전에 저는 또 준비해 놓으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죠? 네. 이 어댑틸, 어댑틸인데 훈증형도 괜찮고 저는 우선 목걸이형을 추천해요. 이게 연구 결과를 제가 논문을 확인했을 때 목걸이형을 강아지들한테 입양 당시부터 이렇게 새로운 집에 와서 입양했을 때부터 채워놓으면 집안에 대한 이 적응도가 훨씬 더 적응 시간이 빨라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새끼 강아지 입양한다고 상담받으러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 퍼피클래스 할때 무조건 이 제품은 이제 스타터키으로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꽤 많죠? 준비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것만 준비하셔도 네, 부족함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새끼 강아지를 입양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아, 유기가 입양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네,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